똑같이 치는데. 계속해. 다음. 주. 음, 줄을 약간, 약간 누른다는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를 좀 더. 아이를 좀더 신경 써. M은 잘하고 있고, i 아이 그렇지. 밑에 줄 주... 똑같은 소리가 나게 아이하고 에미 똑같은 소리가 나게 에미 약간 까랑까랑 하잖아 그지? 요거는 손톱 모양을 조금 잡아줘야 돼. 아이하고 음. 예. M하고 각이 약간 달라서 음. 소리가 아이 똑같이 쳐도 지금 아이는 좀더 두꺼운 소리가 나고 M은 약간 얇은 소리가 잖아그지 음. 이건 손톱 모양을 좀 잡아줘. 그건 다음에안 이거는 딴따다단 손톱 거는 건 똑같아야 돼. 천천히 따따따따. 소리 크고 분명하게. 빨라도 다 걸어야 돼. 에줄 위에 줄, 줄. 밑에 줄 얘네들이 점점점 숨을 숨을 나오잖아 감유한 타냐? 응 어, 많이 달라졌지 그지 네. 자꾸 손이 이렇게 된 경향이 있거든 응. 내리고 얘네들이 스물스물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 지고 응. 어. 그리고 줄을 꼭꼭꼭콕 누르는 느낌이 그렇지 달라지 않았어 완전 다르잖아 요런 응. 소리가 나야돼 위에 줄 똑같은 느낌으로. 위에 줄. 그렇지, 숨어 있도록.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편한 대로 자꾸 가거든. 내 편한 대로 가면 <웃음> 소리가 이상해지는 거야. 오케이 맨손합시다